아이들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일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대단한 보상을 바라는 것도 엄청난 존경을 기대한 것도 아니야 지금은 선생님밖에 없다는 이 귀염둥이도 몇년 후면 나를 잊겠지 다만 내가 바라는 건 너의 건강, 너의 행복, 너의 안전 햇살 같은 너의 미소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만으로도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그 한마디 말로도 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것 같아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.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규칙도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실용적인 안전 콘텐츠. 아이들이 잘 실천하죠?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재미있는 인형극을 통해 배우고 인형극을 본 뒤엔 즐거운 연계활동으로 안전수칙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맛있는 식사시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쉬지 않습니다. 실내활동은 물론 실외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도 대비해야죠.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기에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영유아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에 힘쓰고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죠.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수강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안전 교육과 시설 관리를 돕는 안전 관리까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도 걱정 마세요. 아이들의 모든 순간,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에 함께하겠습니다. 우리가 잘하는 일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일.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안심 보육 환경을 만들어갑니다.